요한, 카인, n 시 All up in your a r e So high, h h she got it, w a So high, i g h we on it, go Just live it up. So high, h she got it, w o a So high, i g h we on it, go Just it up. Come on 세상이 싫은 사람 손들어, 주마쳐 hey. 그때 기준은 바로 나 이제부터 고민이 꽉찬 머리를 다 비우고, 하루만 놀아봐. h a t I do not doubt I watch Jesse you already know me hey, Insign a ship you like ABC Canada party still l it out of joy Life's all g double yeah, yeah, yeah. low. t body's o big, p e o e could't even hide it on the p u m m y e s s i e n Young h a s h m y f l o t e m a i s m y i l n t o p p i n m e n i need the t t o i p o u t h e e p I k l l s h i 대 you 어 o sooner. i n s i g 것 i a Devon and North, we're at the slip t o u g e t one, h a i n t a w o s t u l y o n to e b l u t n on c s h o w d t o s e l Hey! 멋없어 생장하는 속이 군빈 바보도 누가 볼까 망설이는 시간에 세상을 봐 n d Yanta, Don and Lanza, Don, Don, Don, o n d o Don, t s t o p Don, d o o n d o o n Don, Don, o n d n Don, d o d o 놀래 다 오늘만큼 다 잊고 나 춤추냐 구안에서 그녀 그녀 그림자 나랑 같이 춤 Let's go! 인생은 즐거워 와. 송가인 제시 김요한 씨의 라이브로 전해 드렸습니다 예, 예.